네, 그런 표시가 그렇구나. 있다. 어떤 표시냐면, 음. 그런 새로운 매체, 매체의 신고는 네. 일어나지 않는다. 네. 그, 외부와의 단절된 상태에서인데, 네. 이게, to the, o to 이미, 이미 일어난, 이미 생겨난 그런, 네. 오래된 미디어의 진보와 관련이 없는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네. 그서 일어난다. 일어나진? 네. 일어나지는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맞아요. 예. 네,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잘, 뭔 주실지 모르겠고. 네. It is tempting to accept. a c c e t the proposition that because they are old, the old media have been have been developed by some point in time, and done changed thereafter. 그 그것은 네 노력하고 있다. 그것을 그 제안을 제안 주장을 납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납득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다. 무슨 주장이냐면, 그들 그것들은 낡았기, 아,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된 미디어들은 이미, 아, 오래된 미디어들은 발전되어 왔다. Some point in time.